자 이번에 이제 초사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지금 발동 됐거든. 진정한 마력 돌아왔고요. 디버프 한번 걸고, 그렇지? 삼성 갈게요. 요렇게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체이스 레쉬 빡빡빡빡. 야, 만나. <반다. 놀람> 자, 하이. 구 반갑습니다 생각중에 우리가 지금 연매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고 있다가 또 제가 초살댁 병이 도져버렸네 초살댁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맬에게 맹회를 한번 줘봤습니다 맹회 여러분들 은 따라하지 마세요 눈으로만 구경하시고 오늘 그래서 초살댁 하면 등장하는 그 멤버들이 함께 나와있습니다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 초살대 초살이 만났습니다 얼티비 초살과 연맬 초살이 만났어요 하필 또두 장이 떠졌네두 장이 떠졌다 삼성 한번 봐야 되겠죠? 생각해볼까요? 터지지가 않아서 가볼게요 두 개나 해보자. 평자덕평자덕 어? 체인 슬래시 팍팍팍 아, 팍끄덕. 70만 박찬. 또 응. 오른편 나오네. 어든노 <웃음> 오. 어이 어이 자. 와 근데 확실히 맷집이. 예, 맷집이 많이 약해지네. 자,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딜뽕을 보고 싶지. 그러면 요쪽에다가 빼뿌고 삼성 여기다가 한번 꽂아 볼게요. 갑니다. 자, 들어가자고. 쭉쭉쭉쭉. 착 저쪽 가볍게 한번 톡 던지고요. 21만 가볍게 자 진정아 말야. 이 불불불불 불시작까지가 59마. 59마. 자 풀업이시고 풀업이시고 내가 어찌민 <목소리> 형님 풀업이시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요거 또 각이네 무슨 각을 한번 보이고 요거 한번 보자 총총 아이씨 쑤 빡힌다 오 삼성 오신다 형님 잠깐만요 형님 형님 잠깐만요 아, 아, 아. 어, 어, 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웃음>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초살 스타일은 아니야, 그지? 내가 원하던 맛이 아니야? 잠깐만 내가 맹회가 맞나? 아직 내가 맹철 같나? 자, 보자. 맹회 맞잖아. 맹회고요한번더 가보자. 자, 이번에 이제 개성에서 디버프 걸린 적에게 주피 40%. 그거까지 한번잘 챙겨봅시다. 그거까지 잘 챙겨서 한번더 초살 가보도록 할게요. 야, 큰일 났다. 찐댁이다. <웃음> 찐댁인데, 이거 어떡하지? 어, 야, 또두장 떴어, 랭업이. 그러면은 일단 두장 올리고, 그냥. 가볍게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요거 하나만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제 디버프 걸어서 전체기 한번 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그냥 한번 가보도록. 어, 회피. 야, 회피 저격은 좀 치지 마, 봐봐. 영상에 아름다움이 없어져 이게. 자, 요번에 이제, 초살 나올 수 있어요. 요거 내가 지금 발동됐거든. 진정한 마력 돌아왔고요 디버프 한번 걸고, 그지? 삼성 갈게요. 자, 유튜브 각 나오나, 이거? 여러분, 유튜브 각인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각인 것 같아.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튜브 각 나와야 된다! 자, 가자! 체인 슬래시 빡빡빡빡! 210만! 원! 야, 봤다! 야, 유척가은 이렇게 뽑는 거야. 야, 내가 또 해피인 거 알고 1인기만 던져줬잖아. 어? 여러분, 이 딜이 뭔데? 나 지금 나, 내가 지금, 야, 이게, 야, 궁이 아니다. 이거 궁 아니다. 야, 궁이 아니에요. 우와, 빛이 붙는데? 썸네일이다. 야, 이게 썸네일 각이다. 썸네일 각이다. 얼티민 형님 넘어섰나요? 설마? 마지막 버전도 아닌 여동 멜리가 넘어섰다고 볼순 없어요. 얼티민 형님 기준에서 다시 내가 또 리뷰도 해봐드릴 테니까. 자, 이번에는 예, 이제 덱을 보고 이제 저격 계속 저격인데, 지금. 관통을 깎아내리겠다. 본인의 그 어떤 인내율로 관통을 약하게 맞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가 잘 뜨진 않았고 신이 내는 유튜브 각은 지금은 일단 아니다 인내 떴다 야인 큰일 났다 페이한테 인내 떴요 디버프를 입히고 때려야 되는데 인내가 뜬다 브레이지루시 그당. 자, 좋고요 이게 막 힘이 오고 때리려면 세장다 써야 되거든? 차단 걸려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갈게요. 디버프는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한턴더 기다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한번 치고, 여기서 이건 아직, 와! 아직인데도 셉니다. 자, 이번 게 진짜죠? 축, 크닥 어, 디버프 없으니까, 이정도 디버프 없으니까. 디버프가 없었고, 이성이었고, 우와. 요거는 차단 풀려요. 차단 풀립니다. 어? 차단은왜안 풀렸노? 한 풀렸어. 힘 돌아올 때 풀리는데? 계속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자. 풀렸는데 다시 때서 다시 걸린 거지? 다시 걸렸어. 진정한 마력 부여될 때 자신에게 걸려있는 디버프 효과 모두 해제. 그러면서 공격 걸려 50% 맞지? 어 잠깐만 야, 야 시크하다. 지금 하다가 지금 야이 클났다. 야 우리 형님한테 직주들 맞겠다 이러다가. 아 그리고 지금 상대분이 이제 건통률 깎아내는 대기였잖아. 녹선까지 들어있었네. 그러다 보니까 좀열랬다는 거. 진정한 마력 먼저 부여되고 차단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딱 풀리고 풀렸는데? 풀리고 다시 또 때렸는데 그게 또두 번째 또 때린 거라서 그 다음 붙은 거야. 아니야? 안 풀렸어? 야,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요거는, 이게 이렇게 되네. 두 번째 타격일 때 먼저 마력이 돌아오고 그 다음 차단이 붙었네. 그지? 차단이 있는 걸 풀어야 되는데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 차단이 붙었다. 그럼 차단 붙은 상태에서 저 딜이었다. 그지? 차단이 걸리기 때문에 저 딜이다. 까크당 요거는 우리 집 앞들로는 저영님을 잡기가 힘들지 굿수님 저기서 구류도 빼고 예일를 넣어도 되나? 이 덱은 따라하지마 어이 덱은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덱은 이제 초살병이 도져가지고 우리 딜뽕 극. 또이딜봉한 보자. 이게 취집이다, 이 칠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따라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그딜한번본것 같긴 해. 그래서 그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고. 자, 요렇게. 요런 예, 초사, 어설픈 초사를 하다가는 참았습니다 요렇게. 오늘 아주 잘 보여주는 판이었고. 지금 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딜봉 쌩 것만 한번더 봅니다. 한 번만 더 보자, 진짜. 한 번만 더 보자, 맛을. 자, 요쪽에 들어갑니다. 자, 저 덱도 우리, 요덱 비슷한 거 우리 한번 해봤었지? 한번나갔잖아 영상. 그지? 페스타 덱에 우리 형님 쓰는 거. 그런 덱이시고, 지금. 이번은또 폐가 이렇게 됐네 조사를 하다가 폐가 이렇게 쓰레기면 개망합니다. 따라하면 안 돼요. 하하. 불 들어오고. 자막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정한 마리 돌아오면서 패블 풀리고 그죠? 근데 어둠이 좀 있긴 한데 자 요거 이성 가야 되겠지? 전세기 봐야지 디버프를 소멸기를 두 장을 합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써야 되겠다 디버프 없이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냥 다 들어가 볼게요 일단 어디를 형님 빨리 잡아야 돼 안그러면 와와와와와 뭐고 이거 디버프 걸, 걸었는데 120만 삼성 아니었고 야 이거 되게 의미있는 딜 이었지 않나 방금 디버프 못 걸었고, 삼성이 아닌데, 이 정도 올킬이 나온다고? 이거 올킬이잖아, 이거. 얼티밀 형님이니까 살아계신 거지? 이래서 유튜브 각은 해봐야 아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 따라를 하지 마세요. 아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근본 맛인데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시원하라고 보는 거예요. 오줌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 시원하게 오줌 오는데 시원하지? 그런,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라고 알겠지? 어? 또 돌아왔네? 이번에는 1인기 한번 볼게요. 1인기 딜. 이렇게 하면 마무리되죠? 어, 잠깐만. 디버프는 못 거는구나, 이번에도.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삼성! 우와! 빡! 67만. 요거는 딱 요런 느낌이다, 지금. 응. 전체 길마가 초살 느낌 완전 질질 뭐 지리는게 전체 더더 더 심하네 단위기는 아무리 삼성이거 때리고 해도 50만에서 한 60만 디버프 걸고 하면 좀잘 치면 하는 게 그래도 한 80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반가격도 끝났었어? 어반가 끝났었고 와 재밌는데? 디버프 걸었고 반가격있으면 100만 나올 것 같긴 하다 자 계속해서 결투 들어갑니다 와 너무 재밌죠 여러분 진 진짜 너무 재밌는데? 어 이거 저격하신게 아니고 어떻게 벌린 건가? 참 패를 뭘 써야 되지참 애매하긴 하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찐덱이 아니라는 아, 느낌이다 그래. 이기 때문에 애매한거야 이번에도좀 떴는데 <웃음> 연멜 명예입니다 한번 죽이 때려주세요 때려 봐주세요 어아니 형님 잠깐만요 살살 때려주세요 저쪽을 왜 때리노 사람 맞는데 못 죽일 거라 생각했나봐 연멜은 어차피 못 죽이니까 아, 아 아니다 어, 현명하시네, 현명하시네. 방각을 없애붓고 바로 이제 발동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방각을 없앴기 때문에 올킬이 안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생각 좋았어요 들어갑니다 자 일단 디버프를 한번 착 입혀주고요 쇼크다 와..이거는.. 아아마리에안돌아으자 말도 안고.. 뭐, 뭐. 하크다 130만 130만 야 이거 영상 각격잘 나오는데 이거? 야 영상 각이잘 나온다 시원 시원하네 아주 방각이 없는데 130만이었어 야 잠깐만 그 100만을 밥 먹듯이 방가이 없는데 이 정도면.. 아 어, 잠깐 우리 형이 화나셨구나 어 형님 잠깐만요 아 어, 형님 잠깐만요 어? 야.. 어야 튀겼다 어, 야야 존경의 박수 이거 봐스 쳐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얼티밋 형이다. 야, 니만 전체기 초살아라. 내가 한번 보여줄까? 크레이지, 프로미너스 방 1성 2기 했던 거 아니가? 이게 얼티밋이다. 퇴근각 잡아주는 <웃음> 예. 요 정도에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그래도 맛있게 많이 봤죠? 어?